Take me somewhere to warm e r weather There's something better than here right now Cause the days get longer, the nights grow colder And lonely shoulder when you're not around Tell me, do you want me right now? I don't wanna wait to find out. I need you to love me l i g h t o w tonight. Will you love me till the sun goes down? Will you love me till the sun? 이대호 선수를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이태국 선수, 김찬입선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자체만 되게 무광이고 앞으로 의대행습니다이대호 선수, 못태경기제돌 사게 됐는데 정말 고생했다. 네, 대우는거 네, 정말 어린 날대양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항상 나의 원리를는데 이렇게 떠난다 보니좀 많이 아쉽합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표. 네, 됐습니다. 이대호 투어 기념 선물 전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처음 뽑히고 박주만 감독님이랑 룸메이트 하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에 있는 강민호 저 완전 동생인데요 좀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야구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원석이도 있는데 어릴 때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승한이 영상 보니까 더 오래 한다는데, 서머나, 50까지 해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 멋지게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디오 선수와 많은 선수들이 포옹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마치있습니다이대와이팅 15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치는등 정병과 장타를 겸비한대타으로 캐리오 리그를 누볐습니다 우리 레전드의 영국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도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라 형제의 홈드랑 단장님께서 캐미오 레전드 기념회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균영입니다 KBO 40주년 어, 레전드 40인에 선정되어서 어,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그라운드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서다보니까 현역 시절에 그 많은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하는 어, 2002년도 구성했을 때 저는 굉장히 또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2,000 안타 또뭐 사이클 히터 또 은퇴식 경기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경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어디까지나 가장 생각 나는 것은 항상 울릉까지 전력 질주했던 그런 경기가 가장. 생각이 때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함성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이렇게 40년까지 흘러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하신 선후배님도 있었지만 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후배들한테 박수 보내주시고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역시도제 자리에서 한국 프로야구 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뛰고 일루까지 전력 출다듯이 열심히 어,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다시 한번 퇴별 대장들 사십일 회사 양대장 대장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 네, 끝으로. 제가 5 0 넘어서 제가 어, 장가를 갔습니다. <웃음>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와있는데 어, 제가 청각을 면할수 있게 해주는 우리 와이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집에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여보 사랑해. <웃음> 그리고 팬 여러분들 먹어도 레이전드 40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축하의 박수는! 레전드 40년에 선상되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 또 대구 라이언즈 파크에서 시상식 가게 돼서 삼성 그 선수 출신으로서 기쁘고 또 더군다나 제가 또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준기할때 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KBO 팬 그리고 삼성 라이언즈한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 이 한국 프레고가 40년까지 올수 있었던 거는 바로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도 어, 이 한국 프레고에 도움이 될수 있게 제 자리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프레고 파이팅입니다